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코걸이를 하고 한번 나서봤습니다 이것도 어플이네요 이런 어플 다 있네요 어 기본적으로 지금 눈 크게 된것같고요네 피부 매끈하게 하는건 당연히 기분이고 지금 이제 외출하기 전에 잠깐 짧은 이제 영상 한번 찍고 가려고 이제 틀었어요 어, 어젠가 갑자기 생각난 주제인데 음 진짜 이렇게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요 어, 아 이거 어떡하지? 어, 이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그 어떤 상대에게 말을 하게 되면 뭐 화를 낼 텐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를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시선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해가지고 이제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어본 경험자로서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저 혼자만의 고민이 막 80%이고,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딱 까놓고 보면은 별거 아니고, 상대방도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혼자만의 고민으로 그렇게 좀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막 혼자 확대, 확대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많이 아시지만, 또 실천하기 힘든 게 이제, 지금 이, 미리 고민해서 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이 그래도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막 며칠 밤을 막 혼자서 아 이걸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솔직한 게 최고. 그래서 그 속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네, honest is the best policy. 라는 그런 이제 속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고, 뭐,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작은 상황부터 정말 심각하고, 뭐, 사업적인 일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은 그냥 솔직함이 가장 심플하고 가장 최고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고민해봤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냥 솔직하게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어 그래요? 그냥 그러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 굉장히 컸던 거구나. 제가 너무 생각의 나무를 키웠구나 만약에 어려운 뭔가 어, 결정을 상대의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어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게 돼서 그 상황을 말을 해야 되는 경우 최대한 상대방도 마음 안 상하고 내 맘도 좋게 하려고 이제 여러가지 방법들을 선택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어, 혼자 끙끙하지 말고요.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그냥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진정성 있고 더 어, 효과적으로 그리고 별일, 뭐 알고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정직함으로 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